영주로? 네, 갑작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요. 아케나이는 큰 도시입니다. 정말 괜찮으시겠어요? 네, 꼭 구원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. 구원자님이 아케나인이라는 곳에 대해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. 이곳에서 살아가는 정령들의 소망을 보다 직접적으로, 구원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구원자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... 저도 놀랐지만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구원자님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, 구원자님? 제 생각이지만 구원자님이라면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으로 하는 말이라 죄송하지만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올게요 저도입니다! 구원자님이 응하신다면 최대한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은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? 달이참 아름답죠? 저도 가끔 잠을 설칠 때 이곳에 나와서 밤하늘을 바라보곤 한답니다. <웃음> 태양의 나라를 계속 오랫동안 다스려와서 그런 걸까요? 이상하게 밤에는 살짝 긴장이 풀리네요.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달에 취해서 내뱉는 솔직한 말 솔레이에 지지 않는 태양 유리하라면 절대 하지 않을, 어,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두려워요 잘못된 판단으로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게 되지 않을까 나는 누굴까 무엇을 위해 태어난 걸까 내가 여왕이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자리가 정령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몇십년 몇백년 몇 천년 방대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솔레이의 여왕이라는 역할은 제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했어요 저는 저를 믿어주는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요 그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내리고 싶어요 힘들어하는 정령들을 구해주고 싶어요 이런 저를 도와주시겠어요? 구원자님은 부탁에 약하시네요. 저도 그래요. <웃음> 그러시면 안 되는데... 고마워요, 구원자님. 정말로 감사하고 있어요. 당신이 구원자님이라 정말 다행이에요. 정말... 드디어 오늘입니다 영주 익명식여호 잔치다! 잔뜩 먹어야지 <웃음> 중요한 날이죠 기사단은 좀더 긴장하도록 평소보다 사엄한 경계를 사소한 실수가 솔레이의 국격을 떨어뜨리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기사단장의 입장으로 영주의 신 한글자 <목소리>